깔비 스크린, 내 스타일이야. 아기야? 양식이라 해가지고 좀우아하게 우아하고. 치킨 백장. 아, 아 너무 맛있겠는데? 왜 이렇게 싼티어 장난감 젤리 먹는 줄 알겠어. 파초같이. 파초같이. 그다음 크림 파스타 6 개만 주세요 먹물조 또다 개만 주세요. 드실 수가 있겠어요? 맞아. 이게 맞아? <목소리> 저는 잘 먹어요. 에이, 깜짝 놀라실 수 있다니까요. 전입파김 진짜 잘 먹어요. 와! 진짜 가볍게 먹는다. 다온건데 옷이? 와, 이레벨 봐봐. 와.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, 진짜 꼭꼭 씹어주요 연예인 치고는 진짜 잘 먹는 편이에요. 7분 정도 있으면 다 먹을 었수 있어요. 음. 미쳤나봐, 오늘.